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천원짜리 감독, 자진 결방 회차 축소 해명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더라.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김재현 감독이 축소 종영, 자진 결방과 관련한 논란에 입을 열었다. 김 감독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가졌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처음이었지만 마음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11일 15.2% 닐슨 코리아 기준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단돈 천원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괴짜 변호사 전지훈, 남궁민 이돈없고 힘없는 의뢰인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 활극,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면면을 유쾌하고 명랑하게 꼬집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된 결방, 14부작에서 12부작으로 축소 종영 등 잡음을 낳으며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드라마를 연출한 김재현 감독은 며서면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를 종영한 소감을 전해왔다. Q. 천원짜리 변호사을 통해 흥행을 거뒀는데 소감은? 스태프들이 참 많이 했. 고생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작품이 돼서 카타큐. 천원짜리 변호사의 연출에 있어 가장 주한 점을 둔 부분은 우리 드라마엔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데 그 각각의 장르를 누구나 아는 패턴으로 쉽게 만들려고 애썼다. 어떤 회차에는 휴머니즘을, 어떤 회차에는 호러, 혹은 멜로를. 그렇게 매번 드라마의 톤앤매너를 바꿨다. 그러면서도 코미디 드라마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 가장 애썼다. 그 조율이 쉽지 않았다.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가장 공들인 장면과 그 이유는 8부 찍을 때 제일 했었다. 8부는 내게 성의 안에 살던 지훈이가 주영을 만나 성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였다. 그걸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중에서 제일 했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지훈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주영과 나란히 비 맞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시퀀스를 꼽겠다. 조명과 출연자들의 움직임, 살수, 빛뿌리는 장치의 느낌까지 살피며 촬영에 임했던 것 같다. 길바닥에 두 배우를 거의 3시간 동안 눕혀놓았다. 남궁민 김지은, 최대훈, 박진우, 이덕화, 공민정, 이청아 등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은 배우가 감독보다 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면 감독이 편해진다. 사소한 디렉팅이나 씬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어진다. 모니터 앞에 앉아 그저 씬의 모드만 관찰하면 되고 언제나 찍는 방식으로 찍어버리면 되니까 그 즈음이 되면 이제 어떤 씬이 찾아와도 꽤나 재밌게 오피는 수준이 되는데 우리 드라마는 그 시점이 진짜 빨리 찾아왔다. 이 드라마가 잘된 이유를 뽑으라면 나는 그공의 모두를 배우들에게 돌리고 싶다. 대본이 상상하는 바보다 또 감독이 연출하는 바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해줬다. 감사하다. Q. 동네변 호사 조들호와 표절 시비가 있었는데 연출을 맡게 됐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 어려웠다.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이내 두 작가가 어떻게 좌절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소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러일으켜진 오해가 두 작가의 시작을 망가뜨려 놓았었던 걸로 한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더 하고 싶었다 이 드라마를 시작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에도 이렇게 대답했다 같은 작품이 아닌데 왜그 작품과 다르게 만들려고 했어야 하지 전변은 그냥 천변이라 있는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그 후로는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보려 했었을 뿐이다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아닌 회차가 축소됐다 이유는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가졌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처음이었지만 마음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준 분들께 감사하다. q.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의 재미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용도 샴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부족했던 점을 차평하자면 더 많은 관계들을 풀수 있었다. 지훈의 종차격이라든가 민혁 최대훈 분과 지훈의 관계라든가 은근슬쩍 깔아왔던 민혁과 예진, 국민정 분의 관계라든가 혹은 마리, 김지은 분의 성장이라든가 현우 이덕화 분와 영준, 하성광 분의 새 출발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풀고 싶었다. 머릿속으로 담아둔 것들은 많은데 그걸 다 풀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